아, 저번주 일요일에 공유했던 화엄경에 나와있는 개송같이, 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어, 공동, 모요, 장양, 일체, 빌어. 다 타한지후강출해류하야 계시반번 무상도호니라나 모호.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에 나와 있는 개송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주 듣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이도원 공덕모라 믿음은 도의 원천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하여금 아, 공덕이 열매가 맺혀서 어, 소위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이 좀더 가벼워지고 어그 그, 살아있으면서 장애가 소멸되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공덕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면그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이 엉뚱하지는 않겠지 대정성 그렇지 응. 엉뚱하지 않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또 그 얘기는 이제 복을 지으려고 그러고, 다시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살도 음방주를 자제하고, 어, 또그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적극적인 의미로 육바람이를 행하고,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전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뺏지 않고 줄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어, 또 살생하지 않고, 어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공덕을 짓게 되는 것인데 이게 쉽게 되나요? 뭘 모르는 사람은 가서 그냥 냅다 취미 삼아 죽이고 또 장난 삼아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어, 그러한 한것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은또 부처님 법을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은 공덕을 쌓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덕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걷어들여서 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바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에 누리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 깨달음으로 갈수 있다 라고 하는 해탈로 갈수 있다, 열반으로 갈수 있다, 상낙으로 갈수 있다 영원한 즐거움 상낙이 되는 겁니다 대안으로 갈수 있다, 크게 평안한 거. 그 그죠? 그냥 조금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이게 아니고 대안, 크게 편안한 것, 영원한 즐거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인데 어, 이것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 그런데 이 사바세계는 어, 이렇게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이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신통묘용 자제, 따라서 하세요. 신통. 묘용 자제, 신통묘용 자제한 불성 진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신통묘용 자제한 그 불성 진여가 내 안에 있다. 그 그러니까 부처님 아들은 부처님이다. 대체 저기. 인금의 아들은 인금이듯이 부처님의 아들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신통하고 신통한 거야 안될 것이 되고 어, 뭐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성취를 하고 신통. 묘용이야. 뭐가 묘용이냐면은 이게 쓸 용자인데 묘하게 다쓸수 있어. 이게 원하게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요 묘하게 다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마음 가운데서. 에 마음이라는 건다쓸수 있잖아요. 업성만 없으면 내가 저기 축구선수 누구요? 축구선수. 그 소, 손흥민. 내가 업성만 없으면 은 손흥민도 될수 있고 메시도 될수 있고 이건희도 될수 있고 또이 응? 업성만 없으면은 그냥 뭐, 뭐, 과학자도 될수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자재명, 자재명, 이가 자재명이구나. 대종성, 딴 생각 말어. 잘 들어.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근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마음이 아니에요. 중생 마음은 이미 왁구가 짜있어. 업성이라는 왁구가 짜있어요. 그래서, 이 업성이라는 왁구는 그 길로 업력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업은 본레 있지 않고 근본 마음을 찾으면, 어, 진여심을 찾으면, 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은, 에, 만이주라는 표현을 써요, 만이주. 이게 만이주가 뭐냐면, 그, 많이, 이게 무한하게 거기서, 어, 한없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인데 무엇이 만들어진 어, 그 이제 구슬 주자인데 이 마음 근본 마음을 만이주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만이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구슬이 이 구슬이 이 구슬 따먹기 하기 위해서 있는 구슬이 아니고 이게 지장보살의 이 실력이다. 지장보살님은 이 만이주와 같이. 무한히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슬이 신통묘용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지장보살의 가피의 신통묘용하다. 근데 그가피의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처음에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야. 아유 우리가 어떻게 무슨. 부처.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중생들이 지금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통 묘용입니다. 얼마든지 갖다 쓰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응? 응. 네. 안 되는 것 없이 자제하게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만들어내듯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혈관이 막혀있으면 죽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 그게 지금 우리 업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혀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이 밀어난 곰팡이야 후회 못하냐 남들은 다하는데 응? 왜 못하냐 너도 할수 있어 엄마 나는 10분만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그냥 무슨 뭐응그 저기 뭐야 종기가 있는가 아니면은 엉덩이에 오도바이를 달았는가 안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 그러니까 난 앉아서 공부할 업성이 아닌가 봐어 공부할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업성이라는 게그 업성이 녹아야 업성이 녹아야 혈관에. 혈관에 그 막혀 있는 게 녹아야, 녹아야 이제 그대로 수혈이 되는 거야. 부처님의 신통 묘용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통 묘용한 것이. 예,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안 되고 둘이 돼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둘이 돼, 여러분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둘인 거예요. 어, 그게 둘인 거야. 여러분들 마음과 남편 마음, 여러분 마음과 자식 마음이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뭘로 막혀 있다? 어, 업성으로 막혀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고 뚫는 것이 기도다 이겁니다 뚫는 것이 응?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삼재판란이 일어나는 일체 모든 사바세계장애도 전부 사실은 우리가 지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재팔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은 걸 소멸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은 걸 소멸하는 데 있어서 이 삼재팔란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예? 일테면은, 음, 뭐, 호주의 불이 났다든가, 뭐, 일테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든가 뭐 그냥 요즘은 또 조류독감 또없진데 겹친 경우 조류독감 이니뭐 그냥 어또 독감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해가지고 미국에는 몇만 명이 죽었대요 몇만 명이 아이거 난리가 아니에요 지구상이 어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같이 지은 공업이에요 공업 그러니까 이 공업을 나 혼자 극복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이죠. 어, 다 같이 이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내가, 내가, 나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부지런히, 어, 기도하여서 업장 소멸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러므로써, 나, 내 가족만이라도, 이 좁은 범주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피해 가야 된다, 이거야. 피해 가야 된다. 응? 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과거에 무슨 뭐, 그 지구상에, 일테면은, 음, 뭡니까, 뭐, 한파래던가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아주 그, 전체가, 지구 전체가 아주 그,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지구 멸망에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 멸망에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구가 아니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말법 시대에, 이 말법 시대에 정말로, 어, 위기 시대에 불법을 알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공덕으로 인하여 이 말법 시대에도, 어, 잘 편안하게, 안락하게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미륵세계를 이룬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삼재팔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재팔란을 극복하는 게 여러분들, 노력으로도 물론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노력, 업성을 뛰어넘는 노력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업성을 뛰어넘는 노력이 된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은 쉽다고 본다면 세상에 그 세상에 잘 먹지 않고 잘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업성과의 싸움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간에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면은 그 업성을 뛰어넘어서 이 위기에도 큰 위기, 삼재, 큰 위기가 아니래도 자잘자잘한 나한테 다가오는 그 위기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일주라는 것이 내가 만일주 얘기했죠.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만일주. 지장보살님이왜 많이 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나무 유명교주.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게. 배고파서 얘기도 못하겠어. 나무 유명교주. 유명이라는 건 유명을 달리했다 그 유명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의 교주란 말이에요. 응? 돌아가신 분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주인이라는 거야. 나무 남방화죠. 남방이란 이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에 그 수많은 세계 중에 이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이 말법시대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의미예요. 나무 뭐야? 응? 대원본전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중생, 응? 엄마는 중생, 말법 중생 이 중생들을 구제하려면은 예, 소자로 되겠어, 중자로 되겠어, 대자로 되겠어 대자 해야 돼 소자 가지고는 요 간에 기별도 안가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법수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경제위기, 에너지고갈 뭐 거기에 따른 기후문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는 요 정말로 세계가 어떻게 태울란으로 접어들지 모르는 갈수록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대원이에요. 그 지장보살님이 정말 엄, 엄 많고 지옥 중, 어비만아 지역에 가고, 또이 사바세계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구제하고, 어, 이러한 대원을 가진 지장보살님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에, 지장보살의 마음 가운데에,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만이주라는 의미예요. 만이주 다 써낼 수, 있다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신비한 구슬이란 신비한 구슬. 어 그래서 이 장보살님이 그 신비한 구슬로 간절히 정말 간절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이에요. 아, 지장부사에 아무리 이 실력이 있으면 뭐해?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간절함이 없고, 설렁설렁하고,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 있죠. 응? 어? 은행에, 은행에 돈이 그렇게 몽창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돈일 것은, 내 돈이 돼야 내 돈인 것이지. 그게 뭐, 거기에 돈이 있다고 내 돈이 되나? 안 되는 것이지.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장보살님이 또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말법시대 중생을 구제하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륵보살님이, 미륵보살님이 하생하셔서 미륵의 세계, 다시 얘기한다면 은 미륵의 세계라는 건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지구도 성주 개공 상주 이멸을 하잖아요. 그럼 지구는 멸할까, 안멸할까? 당연히 멸하는 거야. 그럼 멸하면 멸한다고 하는 것은 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하고 멸하게 돼 있는 것이 멸하고 생하게 돼 있는 거야. 새로운 세상에 다가오는 거. 이게 미륵의 세상이에요. 이게 미륵세상까지 연결의 교두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말법시대의 말세는 이제 끝머리다. 끝머일 때는 이것이, 에, 꽃이 아름답겠어요. 파그르지겠어요. 파그르지겠지. 힘이 넘치겠어요. 골태골태 골태 하겠어요. 골태골태 하겠지. 그러니까 대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혼란에,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요, 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미륵세계로 넘어가는 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이 교두보의 마지막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진 분이 장부살림이에요 음,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기를 걱정 마십시오 이 말법시대 중생들은 근기가 열악하나 에, 근기가 열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법을 믿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중생이 있어 이 중생들을 내가 손을 잡고 어, 구제하고 다음 미륵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참 중요한 의미란 말이야. 어?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이해가 돼요? 응, 예.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견고하면 아, 아, 아무 걱정. 정말은 내 거짓말이 아니야. 아, 아, 아무 걱정할 일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예. 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벽에 금이 가도 거기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그냥 번뇌 망상 업성이 잔뜩 찌들어 있으면 그 안에 가피가 들어오고 있어요 장애가 들어오지 예. 어찌 됐든지 간에 견고한 믿음만 가지면 은그 믿음을 바탕으로 견고한 행 복을 짓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고 응?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야, 무슨 뭐지 바이러스니 뭐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안 돼.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하세요 마음이, 마음이 모든 걸, 모든 걸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 응.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마음가운데 견고한 시심을 가지고 그냥 원하는 걸다 성취해 내야지. 흐리멍탕한 골태골태한 그 시심 가지고 뭘 성취해 내요? 어, 업이라는 접근이 오면은 패그르르라고지레 지뢰 주지 않고,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어디 점집이나 쫓아다니고, 여기 다니면서 영업이 없다고 그러고, 저기 다니서 영업이 없다고 위절저절 또 돌아다니고. 고모냥 곡골이 되는 거잖아요. 어? 지, 지 희진 가운데 빵꾸난 건 생각 않고, 지 업성이 수비산만한 건 생각을 않고, 어? 여기 가도 영업이 없다고, 저희가도 영업이 없다고. 마약 먹고 술 처먹고 어, 이런 사람이 여기가 이 병원 가도 영험이 없다 고 그러고 저거가다영험 없다 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법 시대에 이 사바세계를 잘 살아서 복을 짓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우리가 열반나그의 세계로 가야 돼요. 상낙의 세계로 가야 돼요. 사바세계는 에,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따라 사세요. 사바는 사바. 사바다. 사바다. 음, 별수 없어. 사바는 사바예요. 사바라는 건 대안, 크게 평안함을 성취할 수가 없고 생사, 이걸 떠날 수 없어. 사바에서 열반으로 가야 돼. 사바에서 태탈로 가야 돼. 사바에서 극락으로 가야 돼. 사바에서 상락으로 가야 돼. 예, 이걸로 가는 과정 안에서 어, 부단히 갈고 닦고 믿고 의지하고 배우고 어, 실천하고 이것이 되면 일체 모든 장애는 소멸되고 일체 모든 원은 성